어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반반의 유시원 챕터2 과연 이 챕터2에서 많은 떡밥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바로 출발합니다 와이고 아 여전히 그 부모님들이 실종되는 아이들을 찾고 있고요 아 시간이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해요 자 보자 어? 저번 챕터 1에서 전보 조시한테 끌려가고 나서 그 이후 이야기네요. 에헤헤헤헤. 죽었으면 임마. 상대도 안 되는 게. 그러게 왜 끌고 갔어? 어? 야, 이거 트레일러에서 나왔던 장면 아니야? 조언이 없는데, 쇼? 아, 키카드구나. 그리고 여기 뭐 문서가 있네? 이 유치원에 남아있던 예, 생존자가 남긴 글인 것 같은데 여기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저 괴물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 아, 잠깐 궁금해졌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스카이다이빙의 새끼 오신구를 환영합니다! 자유낙하 3,2,1 출발! 으아리는 건가? 이렇게? 아! 오! 아! 오!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쪽으로 돌려. 여기도 지금 못 돌아갈 것 같단 말이죠. 지금 저, 오른쪽이 문이 열려있으니까, 저기로 가자. 좋아어 훌륭해, 훌륭해. 랄랄랄랄라. 어? 파이더 이스 류. 트레일러에서 봤던 그 장면인 것 같은데? 여기서. 아, 그렇지. 저 파, 퍼렁이 나오잖아. 너임말 루아. 어디 유치원 내부로 왔습니다. 오, 오, 오그 트레일러에 나왔었던 그림들 싹 있네 아이 달팽이의 이름 아 여기서 누가 날 notice. 보고 있는 거구나 너 누구야? 어이 어, 예. 들려요 쏙쏙쏙쏙쏙쏙안녕하세요가장 <웃음> 아, 설마 생존장가 보안실에 갇혔나봐 어, 나도 지금 갇혔거든? 우리 같이 한번 나가보자 어쨌든 이번에 나오는 이름이 그 노란달팽이 새로운 애는 이제 슬로우셀린? 이 뭔가 굉장히 욕심 그득해 보이는 깨구리는? 쉐리프 토드스터 거기에 얘는 아직까지도 이름의 정체가 안 나왔네요 아까 말하던 벽지에 있던 그 거미가 얘를 지칭하는 건가? 일단 생존자가 있으니까 같이 나가 봅시다 뭔가를 얻었어요 올드 브랜드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? 나너 나 찾아, 찾아 찾았잖아, 찾았잖아 자칫아 어디갔어 네 친구 마이 드로니 러니 러니 러니 아 정들었다 진짜 너 이름은 러니로 가자 드로니 형은 드시고요 러니야 오 와우 커스터마이징이 되는구나 대충 한번 만들어 볼까 난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어제시니처 컬러로 갑시다 이걸로 이거 좋다 어우 이뻐 이뻐 이뻐 오, 오 색깔 바꿨다 러니야 여기야 여기 여기 딱. 아 이거 보니까 뭐 색깔별로 뭐 눌러야 되나 본데 아, 제일 연한 거부터 진한 손으로 가야 된데. 됐어. 아, 아니, 첫 번째 푸른 푸른 것하루왼쪽 걸리냐? 어, 초록색 카드키 얻었어요. 딩동. Sweet. Now you can go down to the maintenance room. 유지 보조실 여기가 초록색 방으로 왔습니다. 남나비. 어, 얘 이름이 남나비인가봐요. 우리 남나비. 막 친구 없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는 좀 굉장히 좀 소심한 성격일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면 얼굴 빼꼼하고 숨었잖아. 좋아,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오? 어디로 가야 하오? 어, 여기도 트레일러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. 먼저 어, 기 저거 저거 저저 장면 트레일러 있었죠? 아니야 이거 한번 눌러볼래 하나씩? 아까 보니까 이거 뭐 노란 벽 어떻게 뭐 뚫을 수 없다는 것 같은데? 거 어떻게 깨지? 아 유리를 깨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? 깨버려 딱 그렇지 오케이 여기가 열린게 아니야? 아 밑에가 열렸네 아 어어 검정색 카드키가 있네 여기 그래 아무 의의 없이 열리.. 안열리.. 뭐지? 그래 아! <웃음> 아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, 알았어. 이거 보니까 핑크는 반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파란색은 그대로 찍진 납납 납납 i s coming 따라잡히면 안 되는구나 확인. 자너 반대로 반대로 만들어. 가서 여기는 그대로 직진해주고 오, 와. 오케이 이번은 이제는 이제 신경 안써 그대로 쭉 달려볼게요. 반대. 반대로 직진. 반대. 이번에도, 반대. 그 다음에, 반대. 그렇지. 그 다음에, 징징. 올리어 아! 파란색 키를 먹었나 보네색깔 이상해. 아! 아! 어우, 어. 뒤통수 세게 맞았는데? 3 birds t h e e y c r d s with t h i 줄 알았던 애가 사실은 반반이었어? 나 낚인 거야? Maybe I did. Either way, it's best y o take a nap while prepare for o little surgery. 내 몸이 무슨 짓을 멈춰!